관찰봐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도 동물을 관찰해보자 우와 오늘은 어떤 동물을 보게 될까? 오늘의 동물은 바로바로 독수리 영어로는 이거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독수리 영어로는 이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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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하늘을 날면서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로 사냥을 해. 나는 펄럭펄럭 독수리이고. 우와, 독수리는 덩치가 정말 커. 맞아, 독수리는 날개 하나의 길이가 1미터 가까이 돼. 그래서 아주 큰 덩치를 가지고 있단다. 덩치가 엄청 크다니 정말 멋지다.